아.. 아.. 오메 젓가락을 안 가져와 렸어사잉잘 먹겠는 몇년 만에 먹는 사리곰탕 뿜냈어 뿜냈어 뿜냈스 뿜냈어 대못밥지 마요 그냥 그렇다 엄마 그냥 그래? <웃음> <웃음> 건강에 좋은 흠이다 얇은 피 만두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래 얼른 먹어봐. 맛있나요?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멋지다. 조카가 만든 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 잠깐만 생일 이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요한. 한번 더? 네 음. 먹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랐어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시원한 예치지 12시... 응 눈을 못됐어 12시 3분 입술이 왜 이렇게 멋있어? 크리스마스, 또 다시 잘게요 역시 간장 계란밥과 엄마, 시 간장 계란밥과 이 라면의 조합은 언제 이있으 맛있으라. 이 음. 어, 새우도 있어. 요한이 새우 줄까? 아니 새우 줄. 싫어. 싫어야? 음. 네. 괜찮아. 그럼 너 먹는 거 한데? 안 먹겠어. 이제 먹고 먹을고 음. 많이 안 따라왔어? 색깔은 좋다. 음. 일로 넘어지? 장연이잖아. 연이 떠왔어 나에게. 음. 내가 음. 재작년이 좀. 아니 내가 하나로 다닐때 이거 장연이죠. 재장 아닌가? 장연이야. <웃음> 아니야 재작년이또왔어 내가 장연이 어, 하나로 다닐 때 갔다 왔. 그 더니그다 했어가지고. 그 내가 왜 내가 없는데 했냐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 안면보이지 그 맛있어 이게 <웃음> 음. 끝나고 들이알습니다 그때 한번 먹었던 거맞지 역시 나의 입맛 킹스타 고독하고만 나도, 내기로. 내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랑해 어 너무 더러운데 바 돼. 택배가 아안요 컨버스 척테일러 시켰는데, 기본템으로 꼭 있어야 되는 아이거든요? 짠! 왔습니다. 간단하게 언박싱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사는 템이에요. 컨버스는 솔직히 기본템이잖아요. 없으면 안 돼. 되... 없으면 안 되는 템이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사이즈 300 샀어요. 원래 발은 270인데, 원래 바른 270인데 컨버스는 업해서 신는 게 너무 좋고 편해가지고 컨버스는 항상 300. 삼겹이. 요한이, 요한이가 이제. 요 요한이, 요한이. 요한이 어디 앉을 거야? 요한이 앉을 거지. 할아버지 옆에. 잘 먹겠습니다. 쓰고 쓰는 거 없어. 밖안 나가니까 내가. 응. 이거? 응. 쿨러 갖고 와. 잘 먹겠습니다. 땡큐 a n 세 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꽉 잡아. 네게 응. 줍니다. 어때? 어때? 어때? 좋아? 응.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브랜드에서 쇼핑을 해왔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를 샀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엄마 아빠가 너무 건조해 하셔가지고, 요거. 더마 인텐스브 마디로션 오백미리스, 요거. 한번 향기 맡아볼까요? 손도 닦았으니. 어, 향, 어 진한데? 어 이거 엄마 아빠 안 바르겠다. 저는 대빵 촉촉한데 이거 그 냄새 나요. 딥디크의 도손 냄새. 이거는 노브랜드 버블 핸드워시 뭉개구름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냄새입니다. 그리고 앵자 에이드 제 친구 앵자가 패션으로 추천을 진짜 좋아해요. 노브랜드 꺼 근데 이거를 샀고 이거랑 같이 먹기 위해서 스파클링. 살롱 케어 헤어 마스크. 집에 필요한 물티슈 샀고. 저 네스프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 캡슐이 있어가지고 형 이거 한번 먹어볼래? 저! 진영 커피 못 먹어요. 이렇게 샀습니다. 이건 산책을 다녀왔고 클렌징을 하려고 지금 제가 이틀 넘게 면도를안 해가지고 털도 막 올라오고 피부가 엄청 뒤집어지고 했는데 샤워하기 전에 요즘에 저 마스크 계속 끼고 습기가 차니까 블랙헤드가 엄청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템에서 이 클렌징 오일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까만색 숯가루가 들어가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각질 스크럽 하실 필요 없이 이 클렌징 오일을 하면서 저는 화장도 지우고 블랙헤드도 없애고 각질 제거도 약간 쓰리 인원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 제품이 정말 좋았던 거는 한 2주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에 블랙헤드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가슬가슬했던 블랙헤드가 다 뽑아져 나가가지고 요거 너무너무 좋았지만 매일매일 쓰기에는 스크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어서 저는 블랙헤드가 올라왔다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건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얘가 생각보다 엄청 오일리한 제품이 아니에요 눈에 막 비벼도 유화 과정을 거치면 되게 앞에 보호막 낀 것처럼 뿌옇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도 전 없어가지고 속가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빡빡 주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블랙헤도 올라왔을 때 턱에 피즈 많이 올라왔을 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씻고 면도도 하고 오겠습니다. 에템에서 클렌징 오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워시오프팩이랑 필오프팩 두 가지가 있는데 리얼 시카 필오프팩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진짜 병풀 잎을 갈아서 팩 안에 그대로 넣었어요. 이런 제품들이 어딨냐고요. 병풀 추출물이 30%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지 같은 우리 피부들을 이 필오프팩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눈쪽 가까이 발라도 눈시림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에템 블랙 레몬 워시오프팩. 피지 노폐물이랑 모공에 굉장히 좋은 워시오프 팩인데 안에 클렌징 오일이 들어있던 숯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서 롤링을 하면 은이 노랬던 팩이 굉장히 까맣게 변하는 걸볼수 있어요. 조카가 들어왔어요. 저는 여드름 민감성 피부인데 이두 제품을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올라왔다거나 피부가 화끈거렸다거나 눈 시림이 있었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었고요. 다만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숯가루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숯가루가 있고 클렌징 오일도 숯가루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하다, 극극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템이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느꼈던 게2020 한국 소비자 스킨케어 만족 부분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효과 불만족 시 100% 환불이에요 일부 상품은 제외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너무 안 맞으면 문의를 하시면 환불도 할수 있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고생 많았고요. 지금 카메라가 초점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서야 초점이 돌아왔어. 지금까지 초점 못 잡은 거야?